쪽에 앉았고. 네. 둘다 약간 눈곱이 요즘 최근 엄청 끼는데요. 막 이상하게 <끼리> 오늘 아침에 거의 눈에. 예, 네. 네. 네, 맞아요. 그리고 상처도 처 상처 같은 것도 있어요. 귀는. 그냥... 이분도 음, 불쌍한 부부 눈이 왜 그래? 눈곱 이상하게 끼어서 왜? 쎄. 앞이 보여. d i n o o you know where we are? Mm -hmm. 대박! 키나 뱀오키나 뱀오키나 뱀오키나 뱀오키나 뱀오키나 뱀오 부부, 셋 이놈 말 거야, s 셋 셋, sit! s 부부, s 이놈~~ 할 거야! 부부, 이놈~~ 말 거야! 셋, 셋. t s 여기는 괜찮아요? <놀람> 예, 그쪽은 괜찮거든요. 눈은 이쪽에 안 좋고? <놀람> 네. 아침에 거의 눈에 하얀 거? 네. 네. 그러니까 여기 각막 위에 겉 표면이 여러가지 층이 있어요 네. 여기에 상처가 난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났냐면 아무래도 귀를 긁다가 실수로 긁, 긁었거나 아... 아니면 막 긁다가 가, 귀가 뭐 간지어서 카펫에 문지르다가 먼지가 들어왔거나 뭐 상처가 난 간지러워서 눈도 긁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염증이 있고요 이러 제가 카메라를 가져올 테니까 귀하에 보여드릴게요. 오른쪽은 왜, 왜 염증이 생기나? 그거는 이제 물이 들어갔어 그럴 수도 있고. 음, 여기 깨끗해야 돼요. 보시면은 깨끗하죠? 네. 조금 딱지 있는 거 말고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. 네. 근데 네, 오른쪽을 보면 이미 겉에부터이걸두들해요 아. 어 이거 보이시죠? 네네네. 엄청나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염증이 엄청 심해요. 이 정도 염증이 있으면은 네. 마취해서 청소해야 돼요. 마취를 하고 아...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네. 깊숙이까지. 왜냐면 이제 귀 안에 어, 굉장히 깊기도 하고 되를 아, 네. 그리고 이제 그 제대로 청소를 안 하면은 조금만 염증이 남아있으면 또 돌아오거든요. 음. 눈을 들어서 한 방울 또 이렇게 음. 끝. 하루 세번 3번. 하루 세 번이야? 하루 세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? 아 네. 그거 다 했어. Alright, I have all you guys. Alright, thank you. Okay. 얘들아 졸려. 응. 괜찮아. 좀 마셔. 음. 그치. 응. 그치. 그치. 그치. 그치. 제대로 해줘치그